안녕하십니까 7월 2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 했습니다. 미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했는데요 특히 스냅은 실적 부진의 4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며 연쇄적으로 기술주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인 가운데 매수세가 유입되면 장후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달러와의 영향과 실적을 발표한 일부 헬스케어 및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우려와 가솔린 소비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주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예상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며 이어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 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확인을 통해 픽아웃 수준도 가늠해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울러 구글과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시장 흔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급격한 변동성 등에 유의하셔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9%, 매도 61%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1%, 매도 89%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6%, 매도 3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관망하시되 높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셔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2,150포인트와 12,9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9달러와 100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용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17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리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은 관망하시되 원유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 가능성이 계속될 수 있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D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스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